아빠 까빨 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긴말 없이 바로 입수하겠습니다 지금 도착한 포인트는 터틀톰으로 거북이 무덤이라는 조금은 으스스한 이름을 가진 포인트입니다 아까 수면에서 보셨다시피 시파단선 바로 코앞에 위치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동굴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동굴 입구는 폭이 약8 m 정도 되고요 동굴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아주 캄캄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꼭 라이트를 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가이드분이 손가락으로 가리켜주시는 것을 보니 입구에 거북이 한 마리가 있네요. 어얘좀 위험해 보이는데 얘 안에 들어가서 이거 길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거북아 너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큰일 나. 아, 얘좀 걱정되네 입구에서 왜 이러고 있는거지? 자, 걱정을 뒤로 하고 우리는 일단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샤크 샤크 워닝 워닝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동굴 안에 블랙핀 샤크가 살고 있더라고요 한몇 마리 봤어요 어, 여기 또 있네요 리모네 라고 불리우는 빨판상어가 위에 딱 붙어있죠 위 아래로 붙어있네요. 위 아래 첫번째로 찾은 스켈레톤 거북이 유골입니다 어 이거는 이거 진짜 해골같다 어머 이거 사람 해골 아니죠? 이거..이거.. 이거. <웃음> 좀더 가까이서 볼까요? 진짜 이 기분이 오싸하더라고요 무서운 건 아닌데 이런 거 물속에서 보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신기했어요 자 동굴 안으로 더 들어가줍니다 이곳은 사실 아무나 쉽게 올수 없는 곳이기도 한데요 케이브 다이브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는 다이버 분들이나 다이브 마스터급 이상으로 좀 숙련된 경험이 많은 다이버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깊이는 평균 17m 맥스 23에서 24 왔다갔다 하고요 동굴 내부 시야는 뭐 플랑크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20m, 25m 이상 나옵니다. 저 지금 이런 경험 처음이라서 막그 호기심 가득하고 이막 모험식 어드벤처 막 이런 느낌 들었던 거 아세요? 저 눈동자 동그래지는거 봐요. 와 이것도 진짜 보존이잘된 유골이다 그죠 얼마나 됐을까요 이 유골은 제가 동굴 다이빙은 제주도에서 한번 사이판에서 한번 해보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번이 정말 제대로 된 동굴다이빙 같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동굴다이빙 캄캄하고 좁고 외부와 진짜 완전 단절되어 있는 다른 세상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어가서 첫 번째 거북이 유골을 발견하고 막 신나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막 비디오 찍고 사진 찍고 난리 났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찍을 때만 좀 찍고 나머지 시간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다이빙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또 다른 거북이 유골 해골 같아. 어머, 웬일이니 거북이나 사람이나 죽으면은 이 머리 부분이 비슷해지나봐요 크기만 다를 뿐이지 약간 사람 해골같이 보이더라고요 어, 여기는 두 마리가 영면에 있네요 좋은 한쌍 이었길 같이 그래도 편안히 갔길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참마음에 들어서 썸네일로 썼어요. 조금 파손된 거북이 유골. 몸집에 비해서 머리가 조금 작다 그죠? 여기는 천장을 올려다보시면 돌고래 유골이 위에 탁 붙어있어요 얘는 그렇게 가까이서 보지 못해서 사실 돌핀 스켈레톤인지 말 안해줬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동굴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분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나중에 천장 쪽에 붙어있는 돌핀 스켈레톤도 하나 있다 나중에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지 뭐 얘기 없이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어? 저거 뭐지? 저거 뭔데 자꾸 이렇게 가르키시는 거지? 궁금했을 거예요. 캄캄했던 동굴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창문처럼 빛줄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찍어봤어요. 빨간 물고기들이 보이네요. 이 수많은 거북이들이 동굴 안에서 생을 마감한 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거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첫 번째 설은 거북이가 길을 잃어서 질식했다 이겁니다 아니 워낙 캄캄하고 골목골목 이렇게 좀 길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마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그 안에서 안타깝게 죽었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거북이가 주기적으로 수면에 올라가서 숨 쉬어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설은 이제 노령한 거북이들이 혹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북이들이 어둠 속에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기 위해 자진해서 들어가서 죽었다. 입니다 사실 첫 번째 설이 훨씬 더 유력하긴 한데 두 번째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북이는 산란을 할때 자신이 태어났던 곳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인도 산란을 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리가 없다 얘네가 얼마나 내비게이터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시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만들어 주시겠어요? 미스테리 가득한 힙하단 거북무덤 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땡큐 i 워칭